예쁜 거가 예쁜 거봐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말이 되나그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날가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가면 나가면 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나가나 너무 귀여 블라스 재롱이 형아 어디가? <웃음> 곧올 거야. <웃음> 웃겨 진짜. 나는 이불이 블럭을 블록, 계속 통도해야지 그러면. 한예손도 아나 이런 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? 아니, 어디가? 가뭄있어 <웃음> 지 주차장 가는 거 주차장 맞죠? 어디가? 아 있어. 아니 갑자기 갑자기 십만이야뭐 갑자기 사는 거야 1만인데 뒤에 강아지 메고가 새롱이 괜찮아 보여? <웃음> 새롱이 너 지금 너무 괜찮아 서이야 <웃음> 어, 나도 청와봤는데 있더라고. 아, 근데 지금 프로신만이 같아. <웃음> 주차장 가는 길. 아니, 주차하는데왜 갑자기 산으로 가. <웃음> 어? <웃음> 이 양반 봐라. 아, 따라 오라고 아니, 근데, 근데 오빠 이 길을 왔어요? 난 숨가서 이렇게 왔다 아니 그러면 은 아까 그 주차장이 초면이었을 텐데 초면에 이런 길을 또 왔다고? 아니 왠지 이리로 오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재롱이 근데 그 와중에 진짜 편하네 아 그래? 다행이다 뒤로 계속 붙여내줘 재롱이는 그 뭐라 해야 되지? 역으로 가는 거 잘한다 <웃음> 그 기차 역방향? 역방향 <웃음> 역방향 잘 타네? 여기도 좋더라고 아 근데 언니 어 여기 너무 좋다 음. 일로 가면 주차장이고 일로 가면 계곡이야 아니 언니 여기, 여기 갔... 계곡을 가봐 지금 가볼까? 조금. 아니 언니 똥말렵지 아니 그런 말좀 하지 말아 볼래? <웃음> 아니 여보 그러면 주차한다고 해놓고서 이먼 이 길을 걸어온 거야? 이게 뭐라? 그 <웃음> 우리랑 언니 다른 사계사람이 <웃음> 나에겐 너무 먼 길이다 야 나도 나 이쪽 왔을 때아 여기 어, 잘못 왔다 잘못 들어오자 그럼 다시 백 하자 응 어. 언니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역방향이잖 일로 가서 그 산길 또 가야 그러니까. 되는 거야 그니까 어. 그럼 난 산길 나왔을 때아 끝났다 다시 어. 돌아가자 아, 아, 아 그럼 나좀 울면서 <웃음> 요 아기 야 아, 아, 아.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<웃음> 다 왔어 저기야 근데 재롱이 너무 귀여워 재롱이 평온해. 응. 어디로 가든 나오겠지. 재롱이는 응. <웃음> 나를 믿지. 백지룽 혀왜내밀라어 어네 놀라운데? 여기 아스팔트보다 얘가 덜 더우니까. 맞아요. 재롱이 <웃음> 지금 약간 인형 같아. 저 가방이랑 세트로 나온 인형 있잖아. 맞아. <웃음> 어 귀여워. 태롱아그 표정이. 나 갔다 왔으면 뭐 줘야지! 이 표정이야? 나 갔다 왔으면 나한테 뭘 줘야지! 이렇게